안녕하세요 글리쌤입니다 여러분들 그 고민 메일을 저번달에 보니까 한 70통 정도를 제가 받은 것 같아요 진솔하게 한번 회신을 해야겠다 처음에는 뭐 한두 개 정도 왔었는데 음 사실 기분은 좋아요 물론 제 시간이 많이 할애돼서 다른 일을 할수 있는 시간이 더 줄긴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지금 무엇을 이뤘던 이루지 못했던 저든 구독자 분들이든 음, 무언가를 향해서 지금 뭔가 해 나가고 있는 그 시점인 것 같아요 매일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이제, 나이 드는 거. 나이 드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가진 분들이 꽤 많구나라는 걸 느껴요. 물론 저도 당연히 그랬고, 이 두려움이란 거에서, 음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죠. 우리가 뭐 점점 젊어지진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음, 죽어갈 수 밖에 없어요. 세포 자체가 생물학적으로 죽어가는 거기 때문에 태어난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을 뿐이죠 누군가가 많이 남았고 누군가가 적게 남았고 그리고 사실 이건 또 순서가 없어요 먼저 낫다고 해서 또 우리가 늦게 가는 것도 아니고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아, 발생할 수 있는 거자 이것도 우리가 가늠하지 못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음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는 이 나이 드는 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일단 그냥 수치가 올라가요 숫자라는 게 계속 올라가는 건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에는 사실 음 크게 신경을 쓰다 보면 은 내가 진짜 지금 해야 되고 앞으로 해야 될 거에 대한 그 시간을, 그 기회 비용을 날려버린다는 거죠 예전 생각을 해보면 20대 후반이나 한 30대 초반 자 이럴 때 오히려 저는 더 늙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숫자가 낮다고 나이가 어려서 더 젊었던 게 아니고 이 정신 상태에 따라서 내가 훨씬 늙어 있었구나 물론 막 사업 실패도 하고 뭔가 저 밑바닥에 흘러 들어가서 30대 초반에 통장 잔고 0이었던 그 경험도 해보면서 그때 느꼈던 어떤 정신 상태를 보면 굉장히 늙어 있었어요 왜냐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다고 단정지어버리니까 내가 이렇게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어 그리고 내가 한계를 정하든가 저 사람이 내 한계를 정하는 걸 그냥 눈 뜨고 가만히 있어요 저 사람이 아 당신은 딱 연봉 얼마짜리야 당신은 도전해도 실패할 거야 그럼 내가 마음이 무너져 있으니까 남들이 하는 얘기가 그냥 내 인생이 돼버려요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내 인생을 만들어주는 느낌 자이 느낌에 완전히 압도돼 가지고 오랫동안 한번 살았던 어, 그런 경험이 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생각이 바뀐 계기가 뭐냐면 음. 어떤 큰틀 안에서 어떤 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 내가 그 틀에 들어가는 어떤 재료라든가 내가 스스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나이가 드는 거에 비해서 불안감이 들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이유는 그것과 비례해서 내가 무언가 를 하지 않은 것 같은 그공허 어떤 불안감이 계속 엄습해 오기 때문에 어, 계속 늦춰져요 굉장히 생각의 오류가 뭐냐면 나이가 계속 들면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 정체되거나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가 되죠. 자 그런데 이기간이 계속 괴리감이 생겨요.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무언가 하지 않은 그 느낌, 그 느낌을 가지는 그 기간 또한 계속 늘어나게 되죠. 오늘이라도 무언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걸 계속 유예하고 있죠. 자 불안감이 들면서 무언가를 유예하고 있다. 하지 않고 그저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 마음이 계속 다운되는 이유가 이 괴리감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이죠 근데 정말 괴로운 게 뭐냐면 내가 불안하고 무언가 해야 됨에도 자 해야 될것 같음에도 해야 될 순간에도 무언가를 하지 않아요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은 가중되고 결과는 없죠 과정도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나이 저건 내 나이가 항상 오늘은 많아 보여요 항상 많아 보입니다 그 상황이 그 자체가 내가 어,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이거나 뭔가 답답한 상황이면 내 나이도 굉장히 많아 보여요. 주변에서 야 너는 20대인데 너는 30대인데 뭐, 너는 40대 초반밖에 안 되는데 야 앞으로 무궁무진한데 5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해도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거기에만 골몰에 있다 보니까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누구한테 저 사람이 나이가 적다고 해서 야 너는 뭐 자, 아무거나 해도 뭐할수 있어. 자 그냥 공허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캐치를 못하면. 그래서 함부로 누군가의 걱정이 그거 하나 가지고 뭘 걱정하고 있냐. 아직도 그 나이에 그걸 하고 있냐. 이런 거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스스로는 느껴야겠죠. 내가 왜 나이를 먹는 걸 두려워하는가.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고 싶잖아요. 예전부터 무언가 도전해 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좀 지나보니까 느끼는 거는 내가 진짜 한번 해보고 싶은 거 있죠. 마음속에서 할까 말까 하는 거 있죠. 근데 이게... 아무런 이유 없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고 싶은 경우가 다반사예요. 근데 생각만 하다가 시간이 지나잖아요? 5년, 10년? 그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결국에는 내가 한 번은 해야 됐었던 것들, 발을 담갔어야 했던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내가 늙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뭐 30대 중반이야. 30대 초반이야. 근데 내가 이걸 도전을 했을 때, 야, 이거 기간이 꽤 오래 걸리고, 이걸 해내지 못했을 때 나이만 먹고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음 그런데 생각보다 내가 온몸을 불살라서 뭔가 노력을 하면 제 빠른 시간에 되는 경우도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서른 중반에 도전을 했어도 1년 내에 결과가 나와버리면 또 내가 30대 중반에 결과를 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10년, 20년 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도전을 하지 않는 이상 생각보다 내가 발을 들이게 되면은 오히려 빠른 시간에 결과 아니면 그래도 좋은 과정을 내가 느끼는 그런 시간을 내가 앞당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 보여요. 왜냐? 처음에 아무것도 기반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 근데 이거 실패하면 나는 나이만 먹는다. 하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늦지 않으려면 지금 하고 싶은 거 정말 내가 가슴이 막 뛰어요 10년 뒤에 한 번은 후회할 것 같은 거 이거 솔직히 알고 있어요 솔직히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데 그저 그냥 흘려보내거나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잊고 살아가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원래 원하지도 않았던 어떤 다른 거를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성에 차지 않을 거예요 물론 실패할 수 있지만 실패한다고 해서 내가 늙는 건 아니에요 잠시 그 경험을 할 뿐이지 내 인생에 정말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어떤 타격을 가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할수 있는 거, 한 번은 해봐야 되는 거, 내가 늙지 않으려면 그리고 성취감을 맛보면 젊음을 주는 것 같아요. 자 꾹꾹 잊고 살아가는 게 혹시 뭔가가 있다면 한번 댓글을 한번 남겨주세요. 저의 기운을 담아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응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